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좀 뜸하게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싱가포르 쪽으로 좋은 기회가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고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든요 갑작스레 회사를 그만두다 보니 회사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짧지만 첫 회사 생활이라는 경험을 하게 해준 곳이라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어느덧 퇴사날이 되었고 친하게 지냈던 회사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할 일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회사 동료들이랑 마지막 만찬을 하러 갑니다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 내가 영상을 찍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 <웃음> 아 운전말 하는 거 아니야 근 구독자들한테 하는 말이야 나 나가야 한마디좀 해줘 아 어? 고생했고 어 하고 하뭘 축하하는데 여기는 얼씬도 하지 말고 다현 <웃음> 씨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해주면 안돼나 이제 나가는데 아 지금 칠도밖에 안 되네요 <웃음> <웃음> 아 나이씨 칠도밖에 안 되는 게 뭐가 중요한데 지금 그랬어요 그렇죠 전씨한 마디 해줘요 어, 안녕 <웃음> 바이 나 네, 라이브 커머스 하면 좀 들어와서 봐 줘요. 근데 무슨 일이에요, 근데? 예를 들어서 화장품, 의류, 뭐 신발이라든지 뭐든 싱가포르 쪽에다가 즉석으로 판매하는 걸 라이브로. 그러니까 약간 라이브 홈쇼핑 같이 생각하면 돼요. 뭔데요? 음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티를 소개하는 거지.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감티가 있다. 싱가포르에는 없는 이 촉촉함과 바삭함. 이런 거 한국에서만 찾을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낙스만 시간 가는 건 아니잖아. 누가 네. 하는데그 아, 뭐 하는 거를? 네, 보여 줘요.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. A부터 Z까지. 그냥 MC처럼 하는 거야? 응. 음,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고 생각해. 싱가포르도 나이키가 있고, 우리나라도 나이키가 있어. 근데 한국에서만 파는 예를 들어 서 한정판이라든지, 아니면 싱가포르 에 없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. 또 하다 못해 그 맥도날드도 햄버거 다 다른 거 알아요? 전 세계가? 없지, 어, 맞아 응. 음, 그런 것처럼, 뭐 우리나라엔 뭐 생선버거가 있어. 근데 그 나라에 없어. 그럼 특이하잖아. 오, 한번 먹어볼까? 이럴 수도 있는 거고. 그런 물건들을 내가 많이 탐색하고 영상도 맨날 촬영하고 어? 맨날 찾아야지 그치 진짜 맨날 찾아야지 이거는 재밌을 것 같아 잘 지내세요 <웃음> 진짜 마지막이네요 아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뭐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오늘 아 그래요? 부장님께 인사는 드리고 가는 게 예의라 생각해서 네. 선생님, 저 그러면 가보겠습니다. 어, 그래, 수고했어요. 네,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네. <웃음> 네, 열심히 하고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그래요. 네, 네. 안녕히 계세요. <웃음>